안녕 얘들아 음. 지난번엔 우리가 귀신 나오는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당신은 뭐가 제일 무섭고 두려워? 음, 어뭐 누구나 다 같겠지만 요새야 제일 어, 두려운 게 코로나에 감염되는 거지 뭐 그래. 아니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선 본인도 괴롭고 이혼해야 어, 되겠고 남한테 또 어, 옮기지는 않을까 또 그걸 거 인해서 어, 식구들한테 커다란 부담을 주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지 그래. 음. 특히 우리가 노인들이니까 더 취약하지 그런데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나는 어, 사실은 얘들아 내가 제일 지금 음, 무섭고 두려운 거는 내가 치매에 걸릴까봐야 그게 제일 어, 두려운데 왜 그런가 하면은 나한테서 매일매일 뭔가 치매 기운 치매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들 정도의 조그마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야 이제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영화를 보자니, 밤에. 그러면, 어, 저 배우,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인데, 이름이 생각이 안 나. 그래서, 어, 이름이 뭐지, 뭐지, 그런데, 어머, 당신은 그 이름을 <웃음> 말해주는 거야. 아니, 그때 꼭 나만 그러던건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내가 모를 때, 아니. 그래서 내가 놀라는 건, 어머, 할아버지가 옛날에는, 음, 그런 거뭐잘 기억이 안 나고 노래도 가사가 막히고 그런 걸 내가 다 담당을 해줬을 그래. 정도인데 <웃음> 거꾸로 나는 그런 뭐 작가 이름 뭐 가수 이름 배우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노래를 하다 보면 중간에 딱딱 막혀 가사가 아 잠깐 그래그 생각이 나네 어. 내가 이제 노래를 좀 잘하니까 어디 가서든지 노래를 부를 기회가 생기잖아 음. 그러면 내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 저 내가 보는 그 앞에 가서 내가 이제 노래 부르기 좀 입을 이렇게 얘기 버렸어 <웃음> 가사 <웃음> 그기였 옛날에 우리 저 지금 같은 노래방이 아니고 그때는 어 가라오케 그 가라오케 응. 네. 그그 그러니까 앞에서 응. 내가 그때 가사가 없을 때야가 가라오케 응. 그러니까 내가 가사 담당이었을 정도로 <웃음> 아주 <웃음> 명석했는데 이제는 아니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 내가 음 옛날부터 내 학생들한테 시를 암송시켰다고 음. 그래서 이제 2 0 1 0년가그 국제학교 때도 어 아이들한테 시를 외워서 오면은 아무 때고 아무 때고 내 방에 와서 외라. 점심시간도 좋아 그러면은 암송을 하고 칠판에 그 가사를 쓰면 내가 그걸 점수를 준다. 그렇게 해서 애들이 아주 수시로 수시로 와서 외는 거야 아 그럴 때아 그럼 이 기회, 기회에 나도 어 외워야지 내 목표는 100, 100가지의 시를 외우는 거였다고 그런데 쭉 작가, 그 시인과 제목을 써놓으면 나가보니까 도저히 거기까지 자신이 없어. 그서 거기다가 시조도 놓고 그랬는데 아꽤 많이 외쳤었다고 그런데 이제 뭐 다시 한국에 돌아오고 어쩌고 하다 보는데 요즘 아니 그 짤막하고 그 유명해, 유명한 소월의 시도 자신이 없는 거야. 그 다음에 뭐암흑동아 솔베지송 이런 가사도 생각이 안 나. 아우 e n t to your 가사가 생각이 안나 그래서 그걸 내가 프린트를 해서 냉장고에다 붙여 놓고 오면 가면 본단 말이야 어, 어. 어. 그러니까 어, 또 우리가 틱톡을 찍잖아 근데 틱톡이 간단한 리듬, 동작. 간단한 동작으로 어, 끝나지 않는 동작이 몇개 되는 거 있거든 어? 순서를 잊어버려 또 찍고 또 찍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근나도 마찬가지죠 어, <웃음> 두노인내가 하니까 그러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됐을 때 아주 상쾌하거든 그렇지 기분이 좋지 응 어, 그래서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 그러면 아 누드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이름이 확 떠올랐을 때그 음. 유쾌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모든 추억과 모든 기억이 확 나한테 올때그 기분은 말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치매에 있어서 제일 먼저 오는 장애는 고유명사를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음.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난 얘들아 그렇게 검색을 하고 물어보고 음, 그러면서 심지어는 냉장고에다가 사를 붙여놓기도 한단 말이야. 어. 그래. 어떠냐. 어, 나는 그래. 음, 뭐든지 이렇게 어, 내 성격이랄까 내 경향이랄까 나는 어, 참 호기심이 많고 매사 긍정적이거든.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이런 치매, 이런 증세가 어, 비춰질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어. 그래서 해마다 이제 보건소 가서 그, 어, 검사를 받는데, 늘 거기서 나온 결과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. 그리고 건강한 상태와 치매 초기에 경계선에 있대. 나그 말도 나 불쾌하거든. 그랬더니 아. 내 나이에는 80 노인, 80이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늘 있는 놀만한 거라는 거야. 그런데, 아, 그 말을 듣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도 그래. 아우, 저도 그래요. 저도 생각해왔네. <웃음> 근데 그 말이 나한테는 위로, 나를 편하게 해주는 말일지라 할지라도 나는 그래. 그거를 받아들일, 어, 아, 그래서 그걸 안심할 수는 없는 거거든. 나는 끊임없이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지나가지 않아. 어떤 방법으로든지, 할아버지 음. 당신한테 물어보든지, 내가 검색을 하든지, 아니면 막, 응, 책을 꺼내든지, 그걸 해결해야만 돼. 근데 나는 내 이런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. 어때? 그럼 그렇게 노력을 해야겠지 가만히 네.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TV 같은 데서 보면 은 어, 치매 예방하는 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 좋은 거지만 은내 생각에는 어, 이런 잊어버렸던 또는 잊어버릴 것 같은 짤막한 시나 어, 속담이나 시제 이런 것들을 어, 계속 한번 머릿속으로 되뇌어보는 거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 <웃음> 그래,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하지 모르겠다 너희들한테 뭐 치매가 아주 멀고 먼 얘기지만 은 그래, 오늘은 할머니가 뭘 두려워하는지 너희들 이해했는지 몰라 그 생각 안날때그 안타까운 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너희들하고 만나서 할머니가, 아, 그게 뭐지? 뭐지? 그럴 때좀 이해해줘. 응? <웃음> 그래. 그래. 다음에 보자. 응.